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동생 집 생리여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빠 아빠. 지유야 생일 축하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유 생일 축하합니다 지유야 네살 축하해 와. 우리 지유 새들 축하해요 새들 축하해요 아빠 나도 볼래 응. 건강하고 예쁘고 밝게 자라자 지우야 사랑해 지우야 사랑해, 사랑해.